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뒷땅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왼쪽 어깨를 이용해서 뒷땅을 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오늘은 바로 잘못된 손 사용에 의해서 뒷땅이 나는 원인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알려드리는 스윙의 대부분이 아, 이제 좀 몸보다는 팔을 많이 사용하는 스윙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가될 거는 팔과 손은 다르다는 점이에요. 자 우리가 팔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동작이 크게 이루어지겠죠. 자 이때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팔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손이 움직인다는 거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팔이 움직여야지 조금 더 걸리지 않고 스윙이 원활하게 그리고 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.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자 백스윙 갔다가 두 팔을 공쪽으로 쭉 뻗어내고 혹은 아래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왼쪽 사이드에 회전을 만들어내 주는 동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동작을 하면서 뒷땅이 좀 많이 나시거나 공이 좀 높게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, 그분들이 바로 팔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손을 쓰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헤드의 움직임에 있어요 자,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이 헤드를 공쪽으로 보내준다고 라할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그립과 샤프트는 사용하지 않고 이 헤드만 공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면서 스쿠핑이 일어나면서 공이 좀 높게 떠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거예요. 자,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올 때는 손이 아닌 이 팔꿈치가 아래쪽으로 펴지면서 손목은 백스윙 코킹 때 꺾여있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처럼 내려와야 돼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립을 잡는 곳에 압력을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이 동작은 충분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자이 동작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그립에 이 부분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이렇게 그립을 잡으실 때이두 손가락을 쪼아주시면서딱그총 손잡이 잡듯이 이렇게 걸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자이 동작은 손 그립에 가장 아래쪽 끝 부분에 힘을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립의 뒤쪽 부분이 가운데가 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손 사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손목이 꺾이면서 스코핑 높은 탄도와 슬라이스를 만들어내게 돼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잡을 때는 항상 끝쪽에 힘을 두시고 잡아야 돼요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세 손가락, 그리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여기 두 손가락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두 손가락에 힘을 주시면서 아래쪽에서 잡아주시게 된다면 은 아무래도 전보다 그립의 힘이 클럽을 끝에 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손가락을 잡고 있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뜨려주신다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헤드만 떨어지면서 스쿠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헤드, 샤프트, 그립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일체감 있게 클럽이 통째로 몸과 함께 움직이면서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지금처럼 손가락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정확히 맞아도 스쿠핑 혹은 대부분의 설명드렸던 뒷땅의 컨택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에 힘을 주시는 곳을 바꾸시고 샤프트를 움직일 때는, 클럽을 움직일 때는 단순히 헤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샤프트와 그립을 통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컨택이 쉽게 나와요. 그러면서 공도 굉장히 디로프팅 되게 되면서 막 디로프팅 돼서 맞게 되면서 훨씬 더전부다 파워풀한 컨택이 나오게 되고요. 오늘은 뒷땅을 잡는 방법, 그두 번째인 바로 잘못된 손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뒷땅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